아, 여러분들은 요즘 새벽 1시에 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뭐, 책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아, 회사 운영도 하면서 아, 그렇게 보내고, 아, 새벽 1시가 되면 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이 시간만큼은 아, 정말 제가 주인공이 된 아, 느낌이 들어요. 주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공 같이 살고 있구나. 어떨 때 그렇게 느끼나요? 그런 기분을 거의 내가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요 음 초등학생 때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 대학교 들어서면서부터 물론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배우고 듣고 익히면서 살아옵니다 대부분 준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죠 이게 한 살, 두살 나이를 먹다 보면서 이게 학습, 내가 익히고 배우는 거는 좋은데 계속 끝까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사는 물건들도 그래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진짜 구매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어떤 제품들 그냥 몇 가지 우리가 진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싶고 나 혼자 쓰고 싶은 어떤 제품을 누가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 몇 가지 상품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 보이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쓰고 싶은 제품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는 휴대폰을 쓰고 싶죠. 2년만 써도 배터리 수명이 그냥 다닳아지는 거는 이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생산을 할수 있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 가진 기업들이 계속 내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섭취하고 그걸 소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인 거죠. 세상에서 나한테 쏟아내는 어떤 것들을 내가 취사선택하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내보여보는 거죠. 직장에서 온전하게 나 자체, 나라는 인간 자체, 나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내 성격에 100%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보수적인 어떤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내 성격을 꾹꾹 누르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이라고는 퇴근해가지고 다 피곤에 쩔은 상태로 그냥 몇 시간 인터넷 서핑할 때 그때 잠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하죠. 저도 직장생활 한 10년 넘게 할때야 맨날 야근을 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동이 거울 속을 딱 봤는데 제 얼굴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찌들어 있고 무언가 불만에 섞인 그 표정 그리고 불안해하는 어떤 표정 음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그냥 낯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아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만 받지 않고 내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을 버는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그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조차 달라집니다 박지성을 비롯해서 유명한 스포츠인들은 그 관중석에 꽉찬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그에 대한 가치를 받고 있고 이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가진 어떤 소신 이라든가 내 철학 이라든가 내 경험들을 그대로 내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닐 때 글을 썼던 거예요 자 글이란 건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겪었던 어떤 스트레스 내 고민 사업할 때 실패했던 내 경험 그것 자체가 내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그대로 글로 나타냈었죠. 근데 글을 쓸 때는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옆에서 계속 누군가 보채거나, 누군가 날등 떠밀거나, 내 가치를 한정시킨다거나, 나를 올감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내가 혼자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을 뿐인데, 나만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을 하고, 잘 읽었다고 해요. 그를 공유를 하고 사람의 성격은 원래 잘안 변합니다. 획기적인 동기부여가 있거나 두 번째는 내 가치를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때 나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누군가한테 그걸 느꼈어요. 그럼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직장에 가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워요. 나보다 직장 상사들도 있고 이에 관계로 엮여져 있다 보니까 진정한 나를 찾을 순 없죠 자 직장에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 외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냥 조연으로 살아 버리세요 어쩔 수 없이 조연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확보를 해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주도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 본다던가 나만의 글을 블로그에 써 본다던가 인스타에 캠핑을 주제로 내가 나만의 작은 공간을 꾸려 가지고 나눈다거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메인 무대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이면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그게 사실 메인 키워드예요 하지만 거기에선 조연으로 살아버려요 이 서브가 있잖아요 자 메인 무대 말고 서브 무대를 내가 만드는 거죠 서브 무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중도 별로 없고 그래도 서브 무대여도 거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메인 무대에서도 조연으로 살고 자 서브 무대도 없고 자 내가 엄청 지금 휘둘리고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내가 그렇게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바등바등 하지 말고 물론 거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 머리채 잡고 흔들지 않는 이상 내가 주인공이 되긴 쉽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내가 조연으로 해서 이 받치는 역할을 해줘요 받치는 역할 자 밑에서 그냥 받치는 역할 을 해줘요 퇴근을 하고 나서는 캐스팅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무대도 내가 꾸미고 감독도 내가 하고 내 스스로 그냥 주연 타이틀 가지는 겁니다 상황에 지치지 않고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